야야 큰일났다 너 뭐야 턱 어디갔어? 파전 비주얼 봐. 야 개장 <목소리> <웃음> <음소리> <웃음> 여러분 지금 이제 1시간 정도에 걸려서 친구 지역에 도착했어요 저기 오는 거 보이세요? 이상하네 걸음걸이 이상하네 하나 오고 있죠? 왔냐? 오늘 유나이 더 이상하네? 왜? 야 문이 안열리잖아 근안 열었으니까 당첨 아핸드좀 열어봐 아니 아니야 싫어 이거 싫어 내가 좀넣어놓해 머리 네. 머리 뭐, 뭐 난리야? 안 말렸냐? 조용히 하세요 까, 어 까놨어? 어 이씨 웬로 까맣어 아주 야성적이지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 여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길이 많이 험할텐데 괜찮아 전툰 정도나 조 눈에 보이는 거다 치고 나면 이게 안양천이지 야 근데 거기는 내가 간장게장을 잘못 먹거든? 진짜? 비린 거잘못 먹어 아한 개도 안 비려 안 비리다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맞다. 내가, 내가 정말 안 비린 거거든? 야안 내가 거야?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분께서 비린 거 진짜 예민한 애 있었거든? 미친놈인가? <웃음> 아니 있었거든? 얘기... 너 걔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미친놈아! <웃음> 조회수. 그 얘기를 왜 <웃음> 조회 수줬쓰 아,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? 아 근데 들어봐. 아, 근데 한두 명이 아니데너몇 어, 어, 번째인지만 얘기해줄래? 뭐 한두 명이 아니야 미친놈 새끼가. <웃음> 내가 아는 사람만 아는 <웃음> 아니, 됐어 어쨌든. 걔가 못 먹는 친구였거든? 근데 간장 게장을 나 때문에 거기서 첫 번째 트라이를 한 거야. 응. 음. 야, 근데 그 뒤로 거기를 진짜 엄청 내네 집집 드나들듯이 다 갔잖아. 너무 아니. 맛있어가지고. 야, 그게 비린내 비리지? 심한 거못 먹어. 그게 비리지? 거. 너가 이상한 거야. 아니야. 내 말했자, 그그 역한 애들 친구도 맛있게 아, 먹었어. 역한 애들? 그 친구가 역한이야. 여, <웃음> 역한 야. 역하다고? 지금 말 잘못한 거 같은데? 이거 편지 <웃음> 아, 저 아저씨 여기 들어갈 생각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네. <웃음> 이거 뭐 고백도 안 하고 차인 느낌이잖아 난 다른 가게 가면 돼 <웃음> 뭐야 대박준다와 <웃음> 사람 많은 거봐 큰일 났다 일단 내리자 야야 큰일 났다 너 뭐야 턱 어디 갔어 어? 안 갖고 온거 아니야? 안 빨리 온리 아니야? 자 여러분 여기에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사전하나랑 대장국이 부자. 아, 저 어떤 유튜브입 거예요? 아저 그냥, 그냥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 입니다구독 <웃음> 구독을 눌러야 되니다 구독을 니다 구독을 눌러야 됩니다. 구독을 어요야 됩니다. 구니다아독을니다 구독을 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야 일단 이 파전 비주얼 봐. 내가 네, 말했지. 오징어가 오징어 파티라고요. 지금 보여 이거? 너타가 네. 너타가 안 돼가지고 튀, 튀어나온 오징어 보여 이거? 공간이 안 돼서? 야이 반찬 가지수 가짓수가... 봐. 음. 그 오징어에서 오징어 맛이 난다는 건 아마 대단한 거지 않아? 보통 네. 오징어 식감만 있게 맛이 잘안 나는 것들이 많아. 그냥 냉동으로 썼으면 음. 안 돼. 뭐 그럴 수도 있겠지. 음. 뭐지? 옷이나 이제게 통으로 들어야지, 통으로. 손이 너무 덜 되는 거 아니야? 음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맛있겠다. 야, 게장. 근데 게장 진짜 색깔이... 와... 와. 장난 아지야 일단 음. 게장 색깔 볼때 중요한 거. 알이 아니라 이게 뭐랬더라? 하여튼 이거는 <웃음> 난총가 응. 이거가 보통 이렇게 빨갛잖아. 근데 정작 중요한 거, 이 장, 이 노란 장. 이게 지금 딱 이렇게 아이보리색있지 이게 진짜 맛있는 장이야. 확실한 거야? 확실해. 오케이. 근데 이게 시간, 냉동 기간이 길어지고 좀 오래되면은 많이 노래지고 거기서 쓴맛 나고 이러거든? 지금 딱 제일 맛있는 정도. 아 미쳤다. 죄송합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아, <또>? 음 <놀람> 야 미쳤어. 맛있어. 아니 뭐 일단 뭐, 정기적으로 아, 항상 나오는데 3모드라고 해서 되게 여기 조미료가 없을 거 아니야. 조미료가 되게 한거맞야 간장이 달지? 음. 사과랑 뭐랑 이것저것 엄청 들어가는데 상도안 짜다. 음. 어설프게 하는 데는 간장맛에 넣어서 사거든? 그거 짜는 그냥. 엄청 짜라. 음. 근데 이거는 달잖아. 이게 그 내가 오, 게장 먹을 때 가장 각하한게그 감칠맛. 음. 이 간장이 그게 음. 감칠맛이 음. 많아. 여러분 이거 잔. 잔 보세요, 잔. 와안비리다 와, 신기하다. 와 대박이다. <웃음> 맛있다. 내가 그동안 너무 안좋은 제단만 먹었던 것 같아. 야 너무 맛있어서 계속 따라붙게 돼. 혈액이 아래 베이기이 안에 껍데기 안쪽을 이렇게 긁어줘야 돼. 보 거기 있으면 못 맞지? 여기 진짜 엄청 많은 거 봐. 나 여기 다깐 삐려 먹어게 나는 좀 자극적이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조금 넣어서 이 많은 내장들과 한 번에 많이 퍼먹는 게맛 있어요 손다안 해가지고 약 야, 이것만 그냥 한 몇십만 원째 사서 먹고 싶다 진짜 진심으로 아니 계속 나와 아니 한 번에 넣기에는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방, 방금 뜯은 것 같지 않냐? 먹어도 계속 나와 와 이거를 영상으로 밖에 보여드릴 수 없다니 빨리 기술이 개발돼야 돼 맛도 느낄 수 있게 영상에서 아 진짜 다꺼어져 간다 내가 넣고 먹을까? 선넘네 <웃음> 손이 시계 없네음맛 마셔야겠다. 때첫 게장, 여기 괜찮지? 어 되게 맛있다. 비린내 야, 하나도 안나거 그렇지, 비린내 안 나지? 야 비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니까? 여기 하나도 안 비려, 그치? 진짜. 개장 실패하는 이유. 어설픈 데 가서 비리 거 먹어서. 와, 양념이 잘 먹기 전에. 어. 여기 어때?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해? 나는 간장게장은 비리다라는 고정관념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, 비린내 하나도 안 나. 양념게장보다 오히려 비린내 하나도 안 나. 비린내 안 나지, 진짜. 하나도 안 나. 이거는 어, 내가 원래 좀교육식으로 나와서 잘안 먹는데 이거 정도는 내가 이렇게 나와서 먹어거 먹을만하다, 어, 나와서. 할 만해. 그럼 둘이서 먹을 수 있는 만 최대한 다 먹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? 계산아 네. 여기 그럼 물때 시간표가 어디 있지 않나요? 시간표요? 그 물때 시간표가 뭐야? 제보도 들어갈 때, 아 제보도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 물때가 언제 들어가실 건지? 지금 가요? 지금 가도 될까? 감사합니다, 아, 또 올게요 저희감상계다 <웃음> 기 여기서 여서 처음 먹어 봤어. 맛있지? 에. 네, 감사합니다. 올게요 네, 가요. 네,